리그 오브 레전드는 AOS 게임이지만 장대한 스토리를 가지고 있던 게임이었습니다. 하지만 챔프가 점점 많아지면서 스토리가 붕괴되고 오버 밸런스를 가진 챔프들이 점점 많아졌죠. 이렇게 리그 오브 레전드의 밸런스를 파괴시키는 설정을 가진 챔프를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케일입니다. 천상계의 천사로 힘을 해방하면 리그의 모든 사람에게 중재를 걸어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마오카이입니다. 리메이크되기 전 설정에서는 뒤틀린 숲에서 경기 중인 여명의 챔피언을 찢어 죽인 미친 설정을 가지고 있었고 실제 궁 범위는 소환사 협곡 전체입니다. 세 번째는 초가스입니다. 공허의 포식자로 포식을 하면 점점 강해진다는 설정을 가지고 있고 초가스가 불려나면 룬테라가 멸망한다고 합니다. 네 번째는 제라스입니다. 리메이크기 전의 스토리는 혼자서 초월가된마사였고 리메이크된 후에는 나서스와 동 덤벼도 못 막아서 봉인한 마법사입니다. 다섯 번째는 아즈르입니다 과거 슈리마 제국의 황제로 인간의 몸에서 초월체가 되었습니다. 그의 힘은 무너진 왕국을 순식간에 복구시킬 만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바드입니다. 바드는 우주가 멸망의 위기에 처했을 때 나타나며 모든 존재를 멸망에서 벗어나게 만들 정도의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는 애니비아입니다. 절대 죽지 않는 얼음불사종이며 프렐류드의 눈과 폭풍은 애니비아가 소환하는 것입니다. 여덟 번째는 킨드레드입니다. 죽음의 화신이며 론테라의 모든 죽음을 관리하는 죽음 그 자체입니다. 아홉 번째는 아우렐리온 소입니다 실제 사이즈는 별보다 크며 우주에 있는 혜성의 정체는 아우렐리온 소를 감추기 위한 장막입니다. 별을 자유롭게 창조하고 파괴할 수 있습니다. 열 번째는 물체도 삼킬 수 있는 물리법칙에 구애되지 않는 존재입니다. 룬테라에 처음 도착하자마자 주변에 있는 모든 걸 닥치는 대로 집어삼켰고 그 이유는 단순히 배고파서입니다. 트린다면 그가 화가 났을 때를 상상하기도 싫다고 합니다. 참고로 코구모가 리그에 들어간 이유는 룬테라 최고의 음식이 정의의 전장에 있다고 꼬셨기 때문입니다. 제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